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3D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제가 또몇번 공지 영상을 보시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기보다는 아, 그 롤프는 스토리가 일단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여가지고 그동안 반응이 괜찮았던 그러니까 일단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유부녀? NTR? 어? 하나 뭐더라? 아 대물! 그래가지고 약간 뭐지.. 어.. 남편이 자고 있는데 이제 후배랑 응 그렇게 몰래 하는 그런건데 그동안에 약간 몰래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죽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표현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디오물이다 보니까 소리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몰래 해야 되니까 또 소리를 작게 내야 되고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3 d 로 녹음을 하면서 또 약간 색다른? 음.. 좀더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녹음하면 그런 느낌을 해봤는데 제가 주변 환경의 변화도 크고 녹음 환경도 확 바뀌고 그래가지고 약간 또 시행착오를 막 겪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조금 두렵긴 합니다. 두렵다는 편이 맞나 이게? 어, 좀 설레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 이게 잘 나온 건가 아닌가? 어떡하지? 좋아하시려나? 안 좋아하시려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물론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아, 일단 일단 몰라요. 일단 심이 들어갔고 나오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채널에도 사실. 무난하게 채널로 올릴 수 있는 부분 앞에 도입부분이 부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도 올리는 거다 보니 뭔가 무난한 부분을 올리면 노잼이잖아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스토리 시작하는 아주아주 아주 무난한 부분을 안 올리고 중간에 2분 정도를 에이 치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경고 한번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웃음> 이 문을 잘라서 준비를 하는 게있고요 사실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데 심이 나오려면 아직 너무 모른 거 같아가지고 일단 이 복귀 소식을 알리는 공지를 먼저 올리고 천천히 올리길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또 또 뭐지? 또뭔 얘기해야 되지 일단 롤플이 제일 저희 본업이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서서히 이것저것 또 녹음을 할 거고요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또 이제 제가 종종 방송을 켜서 수다를 떨 예정인데 이게 또 제가 본업 유튜버 롤플러에서 이제 부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은 이제 거의 뭐 제가 놀려고 키는 거죠 그래서 어...킬건데 놀러 오실 분 계시면 놀러와 주십사 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사실 어디 서할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여기 채널에서 할까도 싶은데 어 이게 또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트위치에서 할까 싶어요 그러고 이제 트위치에 이제 다시 보기가 안 남는다고 해가지고 대피소에 그러니까 제 북에 유튜브 뷰게 부뷰게 <웃음> 뷰게, 뷰게 뷰게 뷰게에다가 어 이제 풀버전이 어 약간 음, 클라우드 같은 느낌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남을 것 같고요 이건 사실 늘 예전부터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제가 오늘은 유튜브 본게다 켜야지? 오늘은 트위치에 켜야지? 오늘은 둘다 켜볼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본게는 뭐 언제든 켜도 다내 와주실 거라 믿고 일단 트위치 주소를 앞으로 다시 싹 지웠었는데 트위치 주소를 다시 올려놓도록 할 예정입니다 야! 근데 이제 방송은 어, 사실 이 공지사항을 들어도 제가 롤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환상을 끼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방송은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도 씨디오를 연결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약간 이렇게 속삭이는 걸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텐션이 또 워낙 오라가락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귀를 퇴로 할 수도 있는데 음, 미리 해고는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어폰 이라고 아니면 안볼륨을줄이라고 방금도 소리가 좀뛴것 같은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그리고 <웃음> 또뭐있지 아! 팬심! 이거 카페에 몇번 올렸는데 제가 팬심이라는 어플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돈이 안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그 아이돌 덕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수 있는데 약간 버블 같은 그런 소통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1대1 카톡처럼 보이고 저에게는 단톡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메시지가 보여서 사실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거에만 대답하고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거에서는 약간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약간 이런 저는 약간 일방적인 소통 어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의 채팅은 보이지 않고 본인 채팅과 제 말만 보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헛소리 하는 걸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붓하게 대화를 하고 제가 어... SNS도 안 하고 약간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카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완전 부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출근해서 심심하거나 할때 같이 놀고 여러분들도 약간 월급 루팡할때 같이 놀고 약간 그냥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어플 깐게 아까울 정도로 안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굿모닝 인사와 굿나잇 인사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사실 안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은 찾아오려고 하고 많이 할 때는 여러분이 알림을 꺼놔야 될 정도로 귀찮게 합니다 제가 그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냥 이메일 주소 넣고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어플 깔아서 그냥 가입만 하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두시면 돼요 그니까 어, 롤프레 라나 뿐만이 아니라 이거 어, 어 우리 안양이가 갑자기 동음을 방해하는데 그 어쨌든 이것저것 하한 아, 흐름이 끊겼어 하여튼 롤프레 라나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제가 문을 닫아놨네요 가둬놨나봐 잠깐 미안해 열어줄게 미안 <웃음> 하여튼 나 어, 뭔얘기하고 어, 뭐 있었지? 그.. 어.. 하여튼 저의 평소에 뭐하고 사나 이새끼는 약간 이런게 궁금하신 분들은 팬심에 오시거나 방송에 놀러오시면 돼요 알겠죠? <웃음> 그럼 여기까지 저는 그동안 잘살고 있었고 음, 앞으로도 잘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도록 하고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뭔가 이상한데? 뭐 이상한 게 하루 틀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 저는 잘 있었고 앞으로도 막 열심히 자주 이런 말은 제가 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찔림으로 적당히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래도 꽤나 자주 활동을 할 예정이고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애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놀아요